놓고 공식은 다 외웠니? 바로바로 바로 떠올릴 수 있어? 어. 자, 어떤 물체가 직선상에서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고 있어 가속도의 크기를 A라고 하자 처음 속도 V0, 나중 속도 V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때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돼? 운동 시간을 델타 T라고 하면 은 T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 V-V0가 되는 거지 정의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야. 그럼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하면 또 괄호 열고 적을 게 있지. 가속도 뭐라고? 힘이라고. 그냥 힘이 아니라 무슨 힘이라고? 알짜 힘이라고. 그럼 가속도가 일정하려면 모두 일정해야 돼. 그렇지. 합력또는알짜 힘이 일정해야 돼. 알겠어? 알짜 힘이 일정한 운동이야. 즉 가속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건 힘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야. 근데 가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거는 물체가 받는 알짜의 합력의 크기와 방향도 일정하다는 얘기야. 알겠어? 아까 원운동할 때 잠깐 얘기하려다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F를 받는 거하고 왼쪽으로 F를 받는 거 물체가 이렇게 원운동할 때 이렇게 보면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등가속도니? 아니야. 등속 원운동은 등가속도 조차도 아니야. 힘의 뭐가 바뀌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아니라고 오해하면 안 돼. 알았지? 자,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에서 처음 속도 v 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관련된 식세개 있지. 공식 세 개. 삼총사 앞으로 계속 써야 될 거야. 첫 번째. 뭐야? 나중 속도 v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요 식을 뭐한 거야? v에 대해서 한 문자 정리한 거야, 그냥. 가속도에 대한 적정이 델타 t 이항하고 v0 이항하면 요식 만들어지잖아. 그치? 요거 생각보다 많이 활용된다?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활용시킬 거냐면, 어떤 물체가 직선상에서 일정한 가속도 운동을 할 거야. 음, 근데, 뭐 얘가 여기를 지날 때, 여기를 지날 때, 어, 얼마 할까? 그냥 v0라고 하자. v 0로 여기를 통과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 야 일정한 가속도로. 자, 여기를 지날 때가 e t초였고, 여기를 지날 때가 3t초였대. 그러면 이런 거 표현할 때 속도의 변화가 생겼을 거 아니야? 여기 속도는 얼마라고 하면 돼? 처음 속도 v0에 2t초가 지났으니까 얼마? 2at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 속도는 뭐라고 할 거야? v0 플러스 3at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미지수를 줄일 수 있다고. 안 그러면, 여기를 V0, 여기 통과할 때 VA, 여기 통과할 때 VB, 이렇게 해서 미지수가 되게 많아져. 연립도 안 되고, 해석도 힘들어져. 물론 불가능하진 않지만, 매우 복잡해진단 말이야. 식을 좀 단순화 시키는 과정이야. 알았지? 그래서, 자주 쓰이는데, 은근히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 니네 프로바이좀스 이게 0인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경우 되게 많다고. 그 음. 자, 두 번째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한해서 물체의 이동거리 또는 변이의 크기는 얼마다? 자, v0t, 처음속도 곱하기 시간 더하기 2분의 1의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이다. 그치? 요건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에 그래프가 나오지만 이건 뭐야, 사실은? 그냥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넓이가 이동거리 또는 변이니까 어떤 물체가 v0라는 초기속도로 직선상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 t 초 후에 물체의 속도가 v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그 시간동안의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잖아. 이동거리 또는 변이가 되는 거니까 사다리꼴을 그냥 넓이고 한 거지.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v0t일 거고,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t, 높이는 v-v0.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2. 그래서 2분의 1에 v-v0t인데, 자, 가속도 정의에서 이 v-v0라고 하는 속도 변화량은 그대로 뭐, 가속도 곱하기 시간과 같으니까. 요건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각과 같으니까. 그래서 두개 토한 게 저식이지. 단순하게 공식을 암기한 상태에서 문제에 적용하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이게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알면, 때로는 그래프를 변환했을 때 훨씬 더 쉽게 풀리는 유형의 문제들도 있어. 내가 그래프로 제시된 문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프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 같은 경우는 아예 내가 VT 그래프로 변환해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왠지 야맷으로 보여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알았어? 그래프 그려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다. 하나 예제를 들어주면, 아, 요건 뒤에 가서.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식은, 뭐야. 두개 연립해서 T를 소거한 건데, 니들 보고 연립해라 시키지 않으니까 암기하면 되지. 제일 많이 쓰이는 식 중에 하나야. EAS는 나중속도 제곱 빼기, 처음속도 제곱과 같다. 알겠지? 이세 가지 삼총사식은 거기다 박스 쳐놓고 별표에 넣고 꼭 그냥 찌르면 나와야 돼. 알았어? 찌르면. 이것들을 자유자재로 조합을 해서, 어, 결국엔 제시되는 값이 속도, 가속도, 시간, 거리, 이네 가지 중에 어떤 정보를 줄 거냐? 그럼 내가 어떤 정보를 얻었을 때 어떻게 표현하겠냐?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네? 이걸 적용할 수 있다고 알았어? 자 그리고 등가속도에다가 하나 옆에다 적을게 해서 평균속도 제일 많이 써먹는 거 평균속도 이거 등가속도만 적용할 수 있어? 등가속도 아니면 평균속도를 못 써? 자 어떤 물체가 지금 본 것처럼 처음 속도 V0에서 이렇게 T초 후에 얼마가 되었다? V가 되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실제로 속력이, 속도가 계속 변했어. 점점, 점점 빨라지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그치? 근데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결국 평균적인 값이라는 건 뭐야? 전체 움직인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그만이잖아. 그치? 이 사다리꼴의 넓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조금 전에 구하했듯이 이렇게 적용해서 해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돼? 리동거리, 넓이 얘는 그냥 평균적으로 얼마의 빠르기로 2분의 v 0 플러스 V 요 평균적인 빠르기로 T초 동안 움직였을 때의 면적하고도 어때? 같거든 그렇지? 그 얘가 그냥 이렇게 등속 운동 했을 경우하고 평균 속도는 똑같단 말이야. 맞아? 그 훨씬 더 간단해지지. 굳이 복잡하게 사다리꼴 형태를 보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 평균 속도는 은근히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적용된다. 그래서 문제 자체를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 줄 거야. 평균 속도를 적용했을 때. 알았어? 이걸 안 하면 뭐 이렇게 해서 안 풀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하게 풀리겠지 조금 더 간단하게 풀수 있는 형태를 제시해주는 게 바로 평균 속도 개념이야 단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건 이거는 막 나누놓는다 할 거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 저그래프에 숨겨진 의미 사실은 구간의 변화율이 일정할 때 어떤 이게 직선상에 직선의 그래프에서 구간의 길게 일정한 거지 이렇게 변화율이 일정할 때 평균값이라고 하는 건 이 Y축 물리량에 뭐에 해당해? 중앙값에 해당해. 중앙값에 해당한다고? 만약에 여기 속도가 1 0 m s 야 여기 속도가 3 0 m s 야 그리고 여기 시간이 몇 초야? 예를 들어 10초라고 해보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했지? 그치? 뭐사다리끝 넓이 해가지고 이동거리 면적구 해보자. 그러면 이동거리 S는? 자, 처음 속도 10으로 출발해서 10초 동안 달렸고 2분의 1의 가속도는 얼마야? 10분의 20이니까 2mps 제곱의 10의 제곱이다 그럼 얼마? 100 더하기 100이니까 얼마가간 거야? 200m 간 거지 그치? 그럼 그 생각해봐 결국 이 얘가 움직인 200m라고 하는 거리를 갔는데 10초가 걸렸으니까 평균 속도는 그냥 얼마인 거야 20mps인 거야 즉 얘는 그냥 평균적으로 얼마의 속도로 평균적으로 20m/s라는 속도로 그냥 몇 초를 간 거나 마찬가지 10초를 간 거나 마찬가지 개념이라는 거야. 쌤쌤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20m/s라고 하는 20m/s라는 평균 속도는 이 속도 변화 이 구간에 어디에 해당해? 정확히 가운데 중앙값에 해당하지. 그치? 그럼 동시에 시간에도 무슨 값에 해당해? 중앙값에 해당해?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몇 초라는 얘기야. 5초.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평균속도는 그운동시간의 정확하게 뭐 가운데 중앙값그 순간의 순간속도를 의미한다 알았어? 알겠지? 그러면 이게 실전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하면 하나 내가 예를 들어줄게 요거 한번 가속도만 빨리 한번 구해봐 지워도 되지? 자 눈썰매장이 있어. 눈썰매 타고 얘가 내려올 거야. 쭉 일정한 가속도로 내려오. 여기가 P점이야. 여기가 Q점이야. 여기가 R선이야. 자 P점과 Q점, Q점과 R선은 둘다 거리가 30m 똑같지. 자 PQ 구간을 지나는데 3초가 걸렸고. QR 지난 큐알 구간을 지나는데 2초가 걸렸어. 전체 눈썰매장의 길이는 100m야. 가속도 얼마야? 구해봐. 시간 잠깐 줄게. 구해봐. 얼마나 왔어? 지금 정도면 나와야 돼. 선생님 평균 속도 활용하는 거 하나 알려주는 거야. 이거 평균 속도로 풀어야 돼. 가속도 일정하지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뭐 적용할 수 있어 평균속도 적용할 수 있어 얘는 여기 지날 때속력을야 여기를 v p 라 하고 여기를 v q 라 하고 여기를 v r 이라고 하고 하면은 미지수가 벌써 세 개의 가속도도 미지수고 알 수가 없어 물론 연립해서 풀 수는 있어 되게 복잡하거든 자 근데 이렇게 접근해 보면 어떨지 알고 어차피 얘는 정지 상태에서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녀석이야. 음, P점을 지나는 순간의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요 점을 지나칠 때가몇초걸는지 정보가 없으니까. 그지? 자, 요기를 지날 때가, 자, 여기가 이제 P점 지나는 순간이고, 여기가 Q점 지나는 순간이고, 여기가 R선을 지나는 순간이라고 하면, 내가 아는 정보는 PQ 구간에 몇초 걸렸다는 거. 요 구간에 3초 걸렸다는 거. QR 구간이 몇 초라는 거. 2초 걸렸다는 거야. 그리고 요 구간에서의 시간과 거리가 지시돼 있으니까, 각 구간에 뭐를 할수 있어? 평균 속도를 알수 있거든 그럼 PQ 구간의 평균 속도는 얼마야? 자, PQ 구간의 평균 속도는 얼마? 30m 가는데 3초 걸렸잖아 얼마? 10m per sec 그치? 그럼 QR 구간의 평균 속도는 얼마야? 15m per sec 30m 가는데 2초 걸렸다며 그럼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봤지 평균 값이라고 하는 건 봐봐 여기가 P점을 지나는 순간인데 이 순간의 속도는 얼마인지 몰라 이게 VP야 Q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이 얼마인지 몰라. 이게 VQ야. R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도 몰라. VR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구간의 평균이 얼마야? 10. 근데 이 평균 속도라는 건이 구간에 뭐에 해당한다고? 중앙값에 해당한다고. 이 순간, 이 가운데, 이 가운데 값이 얼마? 이게 10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중앙값, Y 물리량의 중앙값은 그대로 X 물리량의 뭐하고도 같아? 중앙값하고도 같아 이해 돼? 이해돼? 그러면 두 번째 QR 구간에 여기가 얼마? 중앙값 평균 속도가 15 그러면 이 구간 시간에 딱 중앙값 이 순간에 순간 속도하고 같다고 그러면 여기 시간의 절반 여기 시간의 절반이니까 전체 시간에 얼마가 돼? 절반 여기가 얼마? 2.5초 속도 변화는 10에서 얼마? 15 5m p s 따라서 가속도 얼마? 2m p s 제곱 오케이? 또는, 연립을 하겠다 하면, 여기 p점 통과 속도, 속도를 내가 그냥 v라고 하면, 자, q점 속도는 얼마라고 하면 돼? 2초 후니까. v 플러스 2a. 그치? 그 다음에, r점 속도는 얼마가 돼? 여기서 전체 5초 후잖아. 3초, 아, s o r 2 3a. 여기는 얼마가 돼? v 플러스 oa 이렇게 놔도 돼 알겠어? 가속도 일정하니까 시간 변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구간거리 나와 있으니까 연립해서 이렇게 접근해 식으로 접근하는 건 연립해서 가는 거. 근데 이건 어차피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의 크기만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나머지 다 알지. 몇 초일 때 얼마가 될지 그때까지 몇 미터로 움직였을지. 그지? 그러니까 실제는 이거는 주관식 서술형으로 되게 잘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야 이거. 순져서요. 가속도 얼마니 물어보고, 두 번째, 어, 여기, 종점. 종점 때까지 몇초 걸렸니? 도착할 때까지 몇초 걸리니? 요거 물어보거나. 그 다음에, 여기 통과속도 VP. 이건 얼마니? 또는 여기 도착할 때까지 요 P점을 지나는 순간까지 몇초 걸렸니? 이런 걸 물어보거나. 결국은 가속도 물어보는 거거든. 저건 가속도 정보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알았어? 평균속도를 조금 더 어떻게 다양하게 적용을 할줄 알아야 된다. 됐어? 단순한 게 등과속도 즉선운동에서 그냥 처음 더하기 나중에 서2도 나누는데 아, 여기 구간평균이 얼마니까 아 그럼 이게 얼마로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빨리빨리 단순한 문제들도 많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있으니까 알겠지? 기억을 해두라고 아마 우리 책에는 본교재에는 내가 이 문제를 안 넣어놨는데 니들 받는 익힘책에는 이 문제가 들어 있을 거야 서술형 문제로 알겠어? 꼭 한번 풀어봐야 돼 평균 속도라는 걸 항상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단순해져. 여기 2m·s 제금 나온 사람 손 들어봐. 승빈이 말고 없어? 어, 내가 깝깝해지는데? 한 번씩 했매어 좋아. 차근차근 또 하면 되니까 아직 시간 많아. 자, 이제 그래프 해석 보자. 다음 페이지. 요거 하고 조금만 쉬었다 갈게. 우리 지금 본 거야. 다시 한번 이제 보면. 이걸 이제는 뭐 뭐할 거냐면 이걸 v